안녕하세요 라이언스케이터 어. 안녕하세요 라이언스케이트샵 스폰 받고 있는 권민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54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. 웜업트릭은 킥플립 입니다 킥플립 트레이플립 땅에서도 계단에서도 뱅크에서도 트레이플립이 제일 쉽죠 어. 평소엔 잘 되다가도 이제 데크만 바꾸면은 이제 또 적응을 해야 돼요 이게 마음에 안들어요 야 하먹어 오케이 오케이 어. 사이드 킥플립 계속 더 잘하고 싶어서 아, 지금도 잘하기 하는데 음. 어. 베리얼 힐스립비 저한테 최고 난간, 난관 난관 난 관이요 난 관이. 이 크게 크게 말 야! 야! 어... 어, 해봐, 해봐. <웃음> 해봐. <웃음> <웃음> 오 Ooh! I love you, Daily Grind! Me too! <laughs> <laughs>